구원이란 무엇인가? 10강입니다. 구원과 확신의 관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기 부인이 없고 전적인 헌신도 없으며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외식자들은 신앙에 의한 진정한 영적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이나 의식 참여나 성경 지식 소유나 도덕성의 발휘 등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보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릇된 관점에 의한 확신은 거짓된 소망과 육적 교만으로 허망하여져서 스스로 기만된 스스로 속이는 생의 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사용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두고 실질적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떤 정책성을 필연적으로 드러내야 하고 어떤 사명을 긴급하게 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진리와 성신에 의한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소망의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세력 정도의 색깔밖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무엇인가를 주선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나누는 사회단체 수준 그 이하로 격화시킵니다.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점이 그릇되어 있으므로 교역자나 말씀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무엇은 어떠하다는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여 교회사회를 어지럽힙니다. 게다가 묵묵히 진리안에서 행하는 진실한 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구원 없는 믿음에 의한 진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말씀과 성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결과를 교회사회에 표출합니다. 현세에서의 구원을 확신하고 내세에서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하는 자태를 보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체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태도에서나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 뚜렷합니다. 어떻게 뚜렷하냐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성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전합니다. 또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받은 그대로를 권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태도에서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사적인 동기에서 이해 타산적인 동기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가담한 자로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신께서 그 결과를 내실 것을 바라보고 가시적 교회이 보이는 교회의 역사적인 행보를 위한 말씀을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라든지 사랑의 수고라든지 소망의 인내 등 그리스도의 생명 발휘를 확연하게 자기가 소속된 가정이나 교회사회에서 나타냅니다. 참으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알게 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증시하게 하고 내세의 소망을 하게 합니다 물론 신자들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간적으로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개혁주의 안에서도 견해차가 있는데요. 그거는 확실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어느 정도로 확신을 생각하고 말하는가 하는 것에서 차이지 다른 차이는 아닙니다. 그 루이스 폴코프는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객관적 신앙의 확신 즉 그리스도가 그가 천명한 모든 것이 되시며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고하고 의심이 없는 확신이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본질적이죠 그리고 주관적 확신 즉 안정과 평안을 느끼게 하며 많은 경우 개별적 신자가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함에 따라 일어나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과 확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수신 받는 받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성공적인 전도를 약두달 동안 하다가 시의 관원들의 압력에 의해서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하였으며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으며 걸어서는 닷새,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 마케도니아의 카산더 장군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그 알렉산더 대왕의 배달른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카로 불리게 된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옥시우스 강 어귀의 동쪽에 있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륙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생산된 작물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운반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 흩어진 많은 유대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이 대살로니가 도시에서는 읍장들이라고 불리는 다섯여섯명의 관원에 의해서 통치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러가지 배경을 생각하여 이곳이 대살로니가가 복음 증거에 적합한 장소라 생각하고 약 3주간에 걸쳐 사도행전 17장 2절에 새 안식일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 세 번이니까 한 3주 정도인데 정황으로 보면 약간 3개월가 더 있었다. 3개월가량 있었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걸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과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회심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집에 바울을 초대하여 대접한 야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회개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었고, 가이오와 대마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야훼가 정치적 구주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에 극렬하게 대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동하여서 이 읍장들의, 읍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게 하였습니다. 난동을 피우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손과 다른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잡혀갔습니다. 시의 관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때 불안하게 생각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야손과 그 일행을 놓아주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개인적으로 이 일에 말려들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더는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좋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신라 일행은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로부터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르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약 7주 동안 사역하였고, 베르야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으로 그 일행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대살로니가 지방에서부터 부지런히 쫓아온 반대자들에 의해서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신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덴으로 아테네로 피하였습니다. 이 아덴으로 갈때 베레아 형제들도 함께 갔었는데 아덴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명하여 신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아테네에 있는 자기와 합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신라와 디모데는 다시 마케도니아 지방의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려고 파송되었는데 디모데가 맡은 책임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고 그들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고 신라는 빌리보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신라를 보낸 후에 아덴에서 머물면서 전도를 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18개월에서 20개월가량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디모데와 신라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지역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써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성을 훼손하고 바울의 성실성을 의심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님 재림에 대해 혼란과 실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시급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교우들의 신앙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릇된 생각을 하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위하여야 하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정당한 말씀의 터전 위에서 성신의 기쁨으로 확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유대교처럼 현실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과 성신의 큰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교적인 정신과 헬라 철학의 이상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의 사상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여 능동적인 능동적인 믿음을 발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설립된 터라 크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였지만 배운 바 안에서 철저히 헌신하여 나아가는 자태를 갖춘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그들 가운데 침투하여 바울의 사역을 모해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결코 사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며 부모와 같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음을 상기시킵니다.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였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신의 큰 확신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자들은 철저하게 교회 사회를 인본주의 사회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실체 이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의 판단력, 그 자기 판단력을 기준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사역자를, 직분자를 판단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저울질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해야 할 사랑에 의한 발위 사랑이 동기가 된그 발휘가 나타나지 않고 형심만 취합니다. 주관적으로 자기 확신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모든 판단을 자기 수준에서 합니다.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의심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자기 변명의 차원에서 합리화하지 않고 교회의 사역자로서의 근본적인 자태를 거론함으로써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였는지 언급하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처음 말씀을 받아 누렸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그러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은혜의 방도들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지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도모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며, 무슨 부탁이라도 들어주며, 예의 있는 교통 정도로 교회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히 어떤 지도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이죠. 이로보건대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과 성신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 서두에 인사하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부분 2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대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을 잘 발휘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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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덕을 칭찬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상대적인 뛰어남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소원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들에게서 시작한 일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살로니가 교우들이 이것을 아는 것은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과 그릇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일에 엄청난 자극과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그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약속의 확신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릇된 확신 속에서 나태하고 자만심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높이는 일보다 그들을 그들되게 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생명적 관계에서 감사에 대한 어떤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기도한다는 말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에 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생명을 나누고 있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감사하는 내용으로서의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세 가지 특질이 그것인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이 같이 나오는 구절은 참 많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고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정의 충족이나 그 자체의 세력을 불리기 위한 행위, 일, 그런 역사가 아니라 본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것으로서의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행위 자체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의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된 믿음에 의한 행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거죠. 관념적인 허상의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회 사회 안에 나타나는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이 입으로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지나온 삶의 열매, 과정에서 맺어간 열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실제 믿음의 행위는 전혀 그의 생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빠진 사랑의 수고는 무의미합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경륜 속에서 보인 사랑을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에 의한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친히 이런 수고를 경험한 자이기에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수고, 정신적인 수고, 육체적인 수고 등을 포함한 영적인 봉사, 보금 전파의 열정적 헌신, 이것을 사랑의 수고로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사랑받는 사람이 내놔야 할 조건이 없습니다. 그 수고로 사랑을 표현한, 표현한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쪽에서 선택하고 사랑하고픈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 희생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의 수고는 자기 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입술과 혀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하는 세번째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란 그리스도인의 진취적이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인내가 진취적이고 용기있는 행동인지 질문이 생길 텐데요. 소망의 인내는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자기 연민의 여지,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행동입니다. 생각으로만 인내해야지 하다가 실제 인내할 상황이 되면 주저앉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이것도 인간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인내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님께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미래의 확신을 함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어려움을 참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결실을 하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가 전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말씀과 능력에 의한 이러한 결실을 보고 그들의 택하심을 확증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택하심을 아노라 했죠.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하심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그들임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랑하심의 구체적 묘사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읽겠는데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테카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어서 바울은 감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도 경험했고 그와 같은 것이 대살로니가 교들에게도 나타난 것을 알고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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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일행의 관심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증거한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그들에게 온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복음이 그들에게 이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신의 역할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복음 자체에 정렬을 쏟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자태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 혹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작태가 도출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도 이 우리의 관계죠. 이 복음의 교제가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 복음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들은 복음의 전달자이지 자신들이 복음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여 몇 가지 방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말로 전달됐겠죠? 그런데 말로만 전달, 전달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신과 큰 확신으로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만사의 성신께서 주장하시는 사실이 현저했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속과 바울 일행의 속에 다같이 동일한 큰 확신이 있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할 때 그들도 받고 확신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정서가 그들 가운데 가득 차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은 진리는 힘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소유하고 그 결과를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힘있게 전진하였습니다. 안으로의 확신을 밖으로 사명의 과정에 나타나는 도덕과 영적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서 이러한 표시들을 발견한 자들은 죄의 의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가 없을 때 아무리 어떤 확신을 한다 해도 거짓된 것임을 말합니다. 이는 사탄의 미혹에 의한 거짓된 확신입니다. 신자들은 성신 안에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할 때큰 능력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인도를 받으면서 교회 사회 앞에 자신을 들여갈 때 이와 같은 확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확인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이 저절로 참된 확신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교회의 속성이 증시되며 오염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적당히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그 빛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무기력하게 구체적인 삶의 정서로도 나타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경험되지도 들여보지도 않은 거짓된 확신을 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신의 능력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도를 받게 합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증하고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열매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허구한 날 믿음이 없다 하면서 방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성신께 의지하여 전부 기대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가담한 자로서 그 결과를 확신 있게 경험하여야 합니다. 물론 경험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이 감격도 없으며 인격적인 교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꾀하는 희생이 없이 말로 누구를 변화시킬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모세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괴악한 형편입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소문이 나타나도록 퍼져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깨달음, 열매 없이 아는 것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 희생은 안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복음과 성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확신한다면 자기에서 비롯된 확신이 아니죠.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필연입니다.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이런 자세에 사랑의 희생으로 복음의 확신이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원만한 가정, 타협하고 순응하고 일반의 덕성 있는 어떤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낸다 하더라도 거기엔 교회적인 성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의뢰하고 그 열매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사역자로서의 위치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